기초에, 물레편 기초에 중심 잡기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방법은 다 다른 거라, 제가 하는 방법이 절대 옳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저는 이제 좀 가장 쉽게 어, 이해를 하기 쉽게 이제 생각한 방법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을 어, 생각해 주시고. 어, 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준비물이 흙이 필요하고요. 흙은 웬만하면 토련된 흙이 좋습니다. 원래 시중에서 나오는 그 봉지 상태의 흙을 바로 쓰셔도 되긴 하지만, 어, 그건 이제 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어, 예를 들면 흙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오는, 운반 과정에서, 뭐, 흙이 조금씩 뒤틀려서 꼬여있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좀 흙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물레차기에 흙이 좀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련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물이, 어 이제, 물 바가지에, 이제, 어 물과, 스펀지를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름줄과 어, 나무칼 네 이렇게 뾰족한 나무칼 이게 안 잡히나요? 네 일단 처음에 토련한 흙을 넣고요 처음에 흙을 토련하시고 나서, 어, 좀 적당한 흙 크기를, 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어, 이제 좀 뱅글뱅글 돌려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어, 버섯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좀 돌려서. 왜냐면, 그냥 요, 요런, 평평한 바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에는 어, 잘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중앙에 물레 중앙에 어, 세게 쳐서 올려놓고 만약에 조금 중심이 좀잘안 맞는다 싶으면 조금씩 움직여서 어, 눈만 하면 중간에다가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바깥쪽 부분이 아직 슬쩍 좀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어,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렇게 쳐서 잘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평한데, 그거를 좀 동글게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은 그 언덕, 둔덕 같은 모양에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손으로 두드려서 돌아가면서 같은 힘을 줘서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흙이 딱딱하시거나 손바닥으로 좀 치기 어려우시면 이제 주먹을 사용해서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빈덕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어 이제 슬쩍 돌려봅니다 돌렸을 때뭐 왼손잡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오는 혹은 오른손잡이면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물을 묻혀줍니다 자, 물을 묻히고 어, 여기서 자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어, 자세는 이제 이렇게 그 팔꿈치 오른쪽의 팔꿈치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받는 어떤 그 팔꿈치를, 어, 가장 배쪽, 배꼽 쪽에, 어, 밀어 넣으시면 돼요. 배꼽 쪽에 못 밀어 넣으시면, 최대한 밀어 넣으시는데, 만약에 못 밀어 넣으시면, 어, 옆구리라든지, 어쨌든 힘을 받는, 어,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어, 다리에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거를 만들 때 물론 팔이 안 움직이고 팔을 받쳐 줘서 좋지만 어 나중에 이제 큰거 차거나 그렇게 될 때는 어 아마 다리의 힘 만으로 지탱을 하기는 힘드니까 어 몸의 힘으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어 팔꿈치를 무조건 붙여줍니다 어 붙여주고 이제 그 이제 체중의 힘으로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팔에 힘을 주는 것보다 어, 체중으로 미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손은 두 손을 다 쓰는 겁니다. 그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밀어주는 힘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에는 어, 받쳐주는 힘으로 흙을 올릴 때는 손바닥의 밑부분을 사용할 거고요. 내릴 때는 반대쪽인 손바닥의 윗부분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은 올릴 거니까 손바닥의 밑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중심 맞출때는 맨 밑에서부터 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해서 처음에는 팔꿈치로 한 손으로 한번 밀어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체중으로 힘을 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는, 더 밀면 밀수록, 그, 체중은 더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시는 분들 중에, 어, 팔만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를 지탱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요 팔꿈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사실, 팔에만 힘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근육통이라든지 몸살 기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팔꿈치를 붙이시고, 이 팔이 움직이는 대로 몸도 같이 움직여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당연히 밀면 밀수록 더 앞으로 다가오는 상태가 되겠죠. 올라가시는 미는 어떤 행위가 좀 자연스러우시면 왼쪽 손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손은 받쳐주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오른쪽 오른손에서는 어, 흙을 밀어주시고 왼손으로는 흙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여기 이제 조금 기울어지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흙이랑 같이 흙이 이렇게 비틀비틀 거릴 때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어 흙이 움직이지 않게 자기의 몸으로 어,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이제 중심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로 밀어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 이게 올라갈 때 속도는 어 일정한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좋지 어, 되게 뭐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어, 이렇게 되면은 중심 자체가 조금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 같은 속도로 올라와 주는 거 그래서 오른손은 미는 손이니까 네, 밀어 주시고 맨 밑에서부터 맨 밑에서부터 밀어주시고 받치는 손도 같이 해서 천천히 같은 속도로 올라와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에 올라오면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엄지 손가락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둘이 이제 맞닿으면은 위에서 살짝 눌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살짝. 눌러주면서 위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서 끝 내리는 것을 할 때는 어, 엄지손가락을 중앙에 놓고 어, 이렇게 몽둥이를 잡는다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살짝 잡고 어, 그 상태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면서 약간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같이 하면서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밀게 되면 어, 요 간격이 이제 벌어집니다. 점점 벌어져요. 밀게 되면 이게 아는, 아,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같이 내려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면은 약간 뜨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밀면서 내려가 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 처, 처음엔 밀지만, 사실은 요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왼손은 사실. 이제 같이 받쳐주는 역할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밀때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두꺼워지니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밀때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실어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같이 밀어주면 내려가죠 내려가면 약간 요런 모양이 됐을 때 어, 요, 요쪽 요 손을 가지고 요쪽 그 바닥면을 가지고 천천히 위로 올라와집니다 같이 올라서 약간 둥글게 마무리 그흙 기둥을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할때 마찬가지로 다좀 윗면이 좀 둥근 모양이 더더 수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요,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 아니고 약간 네모난 형태로 서 있게 되면 어 아무래도 그요 요런 부분에 이제 걸려가지고 흙이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둥글게 이제 계속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흙이 두꺼워 졌으면 다시 어 처음 하실 때는 이제 요 정도 두께에서 다시 이제 위로 올리는 것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쪽 면과 이쪽 면으로 요건 받쳐 주시고 요거는 체중으로 밀어 주시고 체중이 밀면 밀수록 몸도 같이 앞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위로 올라왔을 때 같이 요거를 엄지손가락을 맞잡아 주시고 살짝 위에서 눌러주시면 이제 둥근 모양이 됩니다 손을 어, 떼실 때는 천천히 손을 떼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힘이 가해지고 있, 있다 보니까 힘을 이렇게 세게 주다가 갑자기 손을 놔버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중심이 맞던 중심도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손을 뗄 때는 어, 세상천천히 천천히 놔주시면 됩니다. 아, 아기를 다루듯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표현이겠네요. 아기를 다루듯이 어, 해주시면 됩니다. 어 간혹가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강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간혹가다가 어, 흙을 끊어먹는 분들이 계세요. 흙을 끊어먹는 그 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올라오는데 힘을 계속 똑같은 힘을 주고 있으면 중간부 여기는 이제 윗부분은 두꺼운데 밑에 부분이 이제 얇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랑 여기 두께는 똑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갑자기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힘 조절을 중간에 해주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계속 힘을 주다보면 이게 너무 얇아져서 요 머리 부분이 그냥 쑥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많이 보는데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처음에 힘을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얇은 형태니까 힘을 조금씩 어, 잘릴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조금씩 조금씩 힘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적인 어떤 그 흑기둥의 형태가 되게